야 보여줄까? 우리 집피바는 다른 집 강아지들이랑 다르게 레이저를 되게 좋아해 보여줄게 레이저 가지고 노는 거? 너네 집 강아지들도 레이저 가지고 노냐 이렇게? 얘는 특이하다니까. 그 타투는 신경도 안 써. 봐봐 타투 봐봐. 타투는 신경도 안써 이거에. 근데 꿍지만 유독 이래. 원래 다른 집 개들도 이런가? <웃음> 캐릭 선택 잘못한 듯이래. <웃음> 육체를, 육체를 잘못 선택한나 근데 탑투 몸에 있으면 공격 안 한다? 근데? 여기 있으면 또 난리야. 이게 타투 몸에 있으면은 공격 안 하잖아. 근데 내 몸에 있으면 공격한다. 저 다시 봐봐 타투야, 저리로 올라가봐. 저리로 올라가. 봐. 올라가. 자, 앉아. 봐봐타투 타투 가면은... 하 잖아. 아 아우 씨. 왜왜왜 싸워, 왜? 아! 어, 아, 왜 나한테? 아, 우 진짜. 진짜 웃기네, 쟤. 일로와 봐. 풍태야, 너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이거를 알고 나서 지가 나를 서열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버렸어 그냥 나는 꽁뚜한테 있어서 주인 새X 타투는 형 나는 그냥 주인 새밥 어, 셔틀 <웃음> 사교, 사교 셔틀 개심해서 이제 안줘 없어 자고 있어 공짜 <웃음> 어디 갔어공짜 어디 갔어 레이저. 오 <웃음> 어디? <웃음> 어디 갔어? 꽁트 어디 갔어? 빨간색, 빨간불 어디 갔어? 어, 어디 갔지? 우리 꽁트 빨간불 어디 갔지?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<웃음>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<웃음>